네, 안녕하세요. 준일입니다. 오늘 운동하려고 나왔고요. 친구랑 같이 걸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사에서 잠실까지 쭉 걸으면서 뷰도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지금 PC방에 있어가지고 네, 불러러 가야 되고요. 여기 이 귀, 귀 예쁘죠? 네, 이 배경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 뿅! 하고, 친구, 네,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나비 보이시나요? 네. 빨리 소원 빌어보세요, 나비. 와, 쌍나비다. 나비가. 눈썰미 소원비 있으세요? 이거 이렇게 남이 많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요. 네, 친구 기다리겠지만은 저기 남이 보이시나요? 소원비로 보세요. 소원 빌어 보세요. 저는 구독자 천만 명 부자 행복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앞에 날아다니지 않고 한마 있네요. 친구 기다리겠다. 이만 끊을게요. 네, 친구 만나서 이제 한강 쪽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인 친구 한손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걷고 있는데 한강으로. 어,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하늘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예쁜 배경인 것 같아요 저 한강가서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강으로 가는 길 찍고 있습니다 좀만 걸으면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한강이 이제 보이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한강 찍으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성모랑 같이 가고 있고요. 네, 좀 이따 다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 사진 보고 소원 비셨나요? 네, 그거 보고 유성 떨어지는 것처럼 순간 빨리 소원 비셨으면 아마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럼 이따 뵐게요. 네 한강시민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타워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까지 걸어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걸어서 가서 찍을 계정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늘이 진짜 맑죠 여기 쪽에 태양이 있는데 좀가려졌기는네 네. 어, 거리 뷰를 네, 찍고 있네요 네. 어, 여기 시민공원에서 성모 친구와 같이 걷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한 예정 시간은 한 시간 반? 40분? 몇분 정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한두 시간도 걸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두 시간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천천히 걸으라니까 또 천천히 걸어야 되겠어요. <웃음> 네. 앞을 잘 보고 가봐야겠네요. 네이 경치 뷰가 좋죠? 그래서 여기 한강 쪽에 아파트 있으신 분들, 아, 되게 부러워요. 강도 바라볼 수 있고. 좋습니다. 하늘이, 하늘이, 하늘에는 구름이 세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큰 구름인가 봐요. 여기, 여기. 큰, 큰 구름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저쪽에서 가렸다 보이즈랑 말랑 하네요. 네. 지금 태양이 곧 나올 거예요. 나와라. 아이, 눈부셔. <웃음> 자, 이제 춥네요, 태양이. 부끄러운가 봐요. 어... 여기서 일단 한 커트하고 한강을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뷰를 보여드릴게요. 더 눈부시게 떠있네요. 저쪽에 테크노마트 여기가 테크노마트예요. 네. 테크노마트 보이고 여기는 다리가 광진교 다리이구요. 저쪽에는 호텔 워커활 호텔이 저기 있고요 네, 송로도 릴스 올린다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웃음> 제 친구예요 네 이쁘죠 강희 오늘따라 되게 예뻐보이네요 예쁜 마음을 생각해서 그런가 네. 이쪽으로 보면은 네,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웃음> <웃음> 네, 좀더 걸어볼까요? 네. 보면서 태양빛. 영상으로 볼때 태양이 그렇게 눈부시진 않겠죠. 열심히 인스타 올리려고 하고 있네요. 네, 고심에 찬 모습 네, 인것 같아요. 네. 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해서 걷고 있는데 손 한번 흔들어주고 <웃음> 한강에 왔다. 네. 한강에 왔습니다. 기분 좋다. 네. 아자아자. 네 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찍고 싶네요 아 한강이 예쁘다는 거죠 <웃음> 네자 이거 끊고 한번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까치 그만 찍을래는데 계속 안날아가고 있어요 다이어트 찍었어요 어디까지 좀 쫓아와 가는 건가 까치야 아까 친구 찾니? 까치 까치 여기 주변을 맴도네요 네 이제 그만 찍을게요 네 보이시나요 참새? 여 그럼 오늘 새를 많이 찍네요 네 참새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와. 얘네가 새 유튜버 되는 거 아닌가요 참새가 와 참새가 계속 날라다니네요 여기서 또대 광경을 찍어야죠 참새 참새야 준일의 모든 것을 나왔습니다 한번 새소리도 들리나요 여기서 지금 참새가 엄청 몰려 있어요 지금 막 나뭇가지 막 흔들리죠 바람이 아니라 오 지금 막새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찍으러 왔어요 소원 빌어보세요 <웃음> 네. 우와 물래 비친 해예요 여기가 해가 있고 어잘 돼? 성모가 리스가 드디어 된다고 하네요 볼 소리도 말씀 좋죠 여기가 성내천 이라고 하네요 밑에 물풀기를 그 감상할 것이죠 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되는 시간이 될거 아네요 요거 유튜브 내용은 물소리로 힐링하는 것도 좋죠. 약간 햇빛이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네, 와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상대천에 왔다! 네 왔습니다 아까 세배잔뜩 찍었는데 자막으로 소원 들라고 넣어 드릴게요 다 됐어 다 됐어? 응. 조금만 더 감당해 보도록 하지 네성내천 안녕 다음에 봐요 네 드디어 잠실대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차가 쌩쌩 다니고요 예쁜 노을이 지고 있네요 차들도 다니고 네 오늘 참 길게 걸었는데요 해찍는리하고 같이 고생해준 성모도 한마디 해볼까요 한마디 해주세요 성모 오늘 어땠어요? 오늘. 준니랑 같이 걸을 기분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예. 가, 다음에 또 같이 걸을 생각 있나요? 다음에 같이 걸 생각 있습니다 네, <웃음> 네 그래요 네. 저도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네, 해서 오늘 한강 네,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릴게요 까치요 까치 소원 한번 빌어봐요 네. 일월일일 설날은 아니지만은 새뱃돈 네, 많이 받기 <웃음> 네, 여기 까치 여기 한 마리 계속 가도 반나안하네어 날아간다 여기 까치 고어또 음. 까치 한 마리 또 있죠 <웃음> 까치야 어디 가니 빨리 소원 빌세요 내 네, 소원은 구독자 천만 명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웃음> 까치 따라가자. 까치야 이제 나비 소원에서 벗어나 이제 까치 소원으로 바뀌었네요.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까, 까치 따라오. 오, 까치 계속 따라갑니다. 아, 갑니다. 어디 갔어, 까치? 어디 갔어? 신기한 곳을 데려가는 것 같아요 까치가 오 까치 두 마리 네 한강은 안 찍고 까치 두 마리 찍고 있네요 두 마리가 저를 딸이 데리고 가네요 까치야 네 소원 다 비셨나요?